<목소리> 안녕 저도 오늘 흥분 오셨다고 했건데요네선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엄청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거짓 없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아, 임유진입니다 생일은? 9월 14일입니다 연도는? 네, 네, 네, 네. 96년생입니다 고향은?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자랑군 강원도 태백입니다 혈액형 A형입니다 RH 플러스 맞았어요 RH 플러스? 엄마 맞아? <웃음> 키는? 168! 몸무게는 48입니다. 나무늘부도 닮나? 나무늘부도 있고, 뭐, 폭수련도 있고, 레전드 사마이도 있고, 뭐 등등? 내가 못하는데 닮나? 수지! 그무 수지 닮아서... <웃음> 죄송합니다. 발사이즈? 245! 춤 춤, 게임, 뭐책 읽기? 내가 응. 생각하는 장점은? 어, 솔직하고 남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앞과 뒤가 같은 것? 내가 생각하는 장 점은? 너무 감정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근데 싫어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좋아해도 안 줘요 좋아하는 운동? 배드민턴, 탁구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 삼겹살, 한정살 돼지갈비, 햄버거 <웃음> 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계절? 봄이 요즘은 좋더라고요 따뜻해서? 좋아하는 생각 핑크색을 좋아하는데 옷은 이런 파란색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노래는? 아디다스 추리닝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이루 힘는 좋아하고요. 요즘은 윤하의 오르트 구름이란노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가수는? 좋아하는 가수는 현아님이랑 여자아이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은? 좋아하는 연예인은 이정재 배우님, 안보현 배우님, 유연석 배우님 사랑합니다. 좋아하는 책은?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 이런 프로그램 좋아해요. 좋아하는 영화는 셔아일랜드랑 위대한 쇼맨 그리고 뭐 보헤미안 랩소트 이렇게 좋아해요. 잘하는 요리는? 잘하는 요리는 이제 그 비비고에서 나온 새우 볶음밥을 계란 후라이랑 후추랑 케첩 섞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요리가 나요? 재탄생하는 거죠 요리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 자취를 하니까 약간 생필품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니면 배달의 민족 상품권. 옷 어, 사이즈는? 하의는 M 있고요, 상의는 S 입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액세서리죠? 액세서리를 하진 않는데, 그나마 고르라면 귀걸이? 자기 전에 꼭하장실들어 어, 요즘 제가 틱톡을 하고 있는데, 틱톡 팔로우가 얼마나 늘었나 확인하고 잠에 듭니다. 항상 들어가면 물어보는? 핸드폰과 지갑, 립스틱. 아이는사람 아끼는 사람은? 어. 저희 집 강아지랑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들? 조경하는사 어... 없어요. 가고자 하고 싶은 건다 하다. 놀러 가고 싶은 곳은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고 싶어요. 거기 놀이기구가 엄청나게 재밌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자주 가는 장소는? 연습실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 정도로 연습을 하니까 연습실에 제일 자주 가요. 해보고 싶은 건? 날씨 좋은 날 자전거 타서 닭꼬치랑 칵테일 먹고 집 가기. 첫사랑도 몇 살에? 중학교 2학년 때 엄청 좋아했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를 1년을 짝사랑하고 을 결국 사귀었어요. 근데 한달 만에 차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그 오빠가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때 풋풋한 감정이 남아있지 않아서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사랑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사귀어? 20살 때 이후로 7명인 것 같아요. 전체다요? 그럼 10명은 넘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만오절만 되면 고백을 받고 했던 것 같은데? 이사준? 섹시하고 얼굴에 성과 하이 공존해 있고 그다음에 싸가지가 있어야 하고 저를 잘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가장 하고 싶은 데이트 바카라 같이 하기 해외 나가서 근데 이게 도박이 푹 빠질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돈을 잃고 따고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바카라 이런 내 환상은? 눈을 떴을 때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게저 환상인 것 같은데 말 버릇은? 아 진짜 너무너무 모모 해요 이런 거말 버릇인 것 같아요 아 같아요도 말 버릇인 것 같아요 <웃음> 거울을 볼때듣는 생각은?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웃음> 아 저는 가끔 제가 거 보면 내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요즘 가장 큰 행복은? 로스타 크세개를 그 구하는 빛 카드를 모을 때? 비교하는 가장 하고 싶은 거 무드등을 켜놓고 집에 있는 불을 다꺼놓고 노래를 틀어놓고 게임하기 자신의 복을 필요한 컴퓨터랑 닌텐도 스위치? 최근에 가장 갖고 싶은 거? 에어팟이 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가 갖고 싶습니다 회복이 생기려면 하고 싶은데? 집을 사서 지금 사는 복층을 탈출을 하고 투룸이나쓰리룸으로 이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차를 사서 새벽에 갑자기 바다가 가고 싶을 때 친구를 태워가지고 내가 운전해서 바닷가 보러 다니고 싶어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살이 조금씩 찌는 것 같아요. 요즘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맨날 먹거든요. 먹는 거에 대한 행복이 생기다 보니까 끊지를 못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리플 시청자 여러분들, 제 인터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사랑해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잘 못해요. 안녕. <웃음>